B&B, 과연, 깡! 김재로의 <웃음> CSO, 박민권 님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네. 풀토스에서 CSO를 맡고 있고, 전략이나 뭐, 기타 기획들,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딱히 뭐, 힘드신 건 없죠. 어,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죠? 얼굴은 항상 힘들어 보이죠? <웃음> 그래요? 아, 네. 아, 저는 이제 팀제로에서 CEO를 맡고 있고요.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거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개발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 경력이 있는데, 저, 그 개발이 주업이 아니에요. 이제 개발도 하고 주로 UX 디자인 쪽을 맡아서 하시고 고 서비스 기획하시고, 저는 개발을 배웠는데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어, 장난삼아 개발인 정도? 네, 개발 개발인 정도인 정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못해요. 아, 그래요? 개발 개발로 개발로 그냥 끝내는 걸로. 네. 어 BNB의 간단한 리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거를 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이 뒤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뒤로 뒤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잘 보이시죠 이거 음. 네. 거 깡. 자 네, 이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어네 이거부터 읽어야 되나요? 네 방송하기 네. 앞서서. 일단은 저희가 B&B를 n 분석한다고 해서 B&B가 n 좋다 사라 이거 아닙니다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 좀 한번 읽어, 읽어주세요 어... 절대... 따라 사지 아, 마세요 처, 문관님은 이거 처음 보는 화면이라서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6일인가 3일인가 그때까지 ICO를 진행을 했었고요 0.15달러에 이제 ICO를 진행을 해서 지금 2만원이 넘으니까 2만... 한 3천원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총 그렇죠. 네. 1억 개를 ICO를 진행을 했었고요. 1억 개가 이제 바로 완판이 됐었죠. 네. 저때 샀어야 됐는데, 저때 샀어야 됐는데. 음. 1억 개를 ICO를 진행을 했고, 엔젤 투자는 2천만 개, 그리고 이제 팀 물량이 8천만 개인데 40%나 됩니다. 팀 물량이. 저 때는 사실 근데 2017년에는 ICO 할때좀 뭐랄까, 티물량을 많이 스콥을 좀 잡긴 했었어요 네. 티물량 좀 많은 편이죠? 네. 근데 보통 ICW 한 10% 편집니까? 많으면 20% 정도인데 이거는 4 0나 되니까 좀 많긴 하죠 <목소리> 첫 번째는 수수료 지불 부분이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실 바이런스가 좀 혁신적이었던 부분에 근데 이제 수수료가 원래 50%였잖아요 네. 근데 점점 줄더라고요 세자에서 창렬로 가는 창렬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B&B, B&B 네. 수수료 지불하는 부분이 이제 5년 동안 이제 5번의 반감기가 있는데. 수수료 반감기. 네네네. <웃음> 2017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7월까지 50% 할인을 해주는 거였고,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25%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아이오의 거의 이거죠 뭐 조상님이라고 하면 아이오의 시작을 이제 바이낸스가 런치패드라는 걸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오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되게 굉장히 소규모 거래소들이아 <웃음> 좋게 그걸... 평가를 해서 소규모라고 네, <웃음> 그 자, 저는 시 옛날에 이때 당시에 했을 때 거의 한 10초만에 맞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 다음부터, 이때부터인가? 이제 아마 BNB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추첨권 그거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BNB를 막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어, 예, 그런 게좀 있었죠. <웃음> 청약하듯이 신청했다가 안 되면 일단은 BNB 갖고 있으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런치, 실제로 런칭패드 끝나면 막 이렇게 BNB가 살짝 떨어지고 어, 약간 네. 모멘텀은 됐었죠 모멘텀은 그런 됐었어. 어떤 움직임이 좀 BNB 끝나고 있었죠 BNB와 이제 비트코인 두 가지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비자카드를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약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어디? 베트남? 동남아 쪽 저쪽 게 말하면 개발도상국네 네.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창펑이 형이 이제 이거 출시했을 때 트위터에다가 영상을 막 올렸었죠 그때 영상이 뭐 이제 카드 카드기 이제 막 결제하는 그런 음. 영상들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군대에서 음. 사단 장님오시면은 이제 막 사진 찍고 하자 길 깨끗해지고 약간 <웃음>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결제 결제 솔루션 음. 분부 두 개로 아, 한잔하는 날까지라고 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야 아니, 지금 만, 그래, 2만, 2만 얼마인데. 적어도 이제 네, 그 내려가라라는 건가? 두개 정도는 갖고 있고. 옷 샀으니까 아, 내려가라는 그걸로 거. 그걸로 이제 결제해서 먹자 이거죠. <웃음> 한 개는 좀아쉬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일반적인뭐 운영 주체가 음. 없이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유저끼리 알아서 거래하라 이거잖아. 네네네. 음. 코스모스 무슨 관계라고 써 있는데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 이제 코스모스 이제 텐더민트 기반으로 이제 하드포크에서 만든 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체인 기반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네오도 얘기 나왔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속도도 매우 빠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메인넷은 뭐 만약에 이더다, 뭐 네오다, 이웃다. 해당 메인넷만 계속 지원하는 네, 네, 네. 건데 이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체인의 포인트다 네, 보니까 인터체인, 아, 이, 네. 인터체인.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다 모든 체인끼리 다 이제 약간 어, 네.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특징이 네. 덱스에서는 필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저거 좋은 이게 있는데 굳이 짱펑이 형이 힘들어가지고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아 근데 실제로 바이러스쪽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글이었나? 음. 그거한번 보면은 왜 텐더민트, 그러니까 코스모스 텐더민트로 했는가? 음. 라는 글이 있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구축하려는 어떤 블록체인의 음.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게 텐더미트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드포크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같은데아 저거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음. 아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써봤어실제적인 데이터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PER이라고 합니다 음. 그 프라이스 g 닝 레이시오라고 해야 하나?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주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가격 상승에 인한 수익 그리고 뭐 배당 이런 게더 들어올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주가랑 그 주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그 비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실제적인 캐파 있잖아요. 캐파. 그러니까 이게 주당 네. 수익이니까. 수익을 낼수 있는 능력보다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를 따지면서 장기적으로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고평가된 거품인 거냐 이거를 살펴보는 분석 근데... 방법이에요 솔직히 코인 가지고 뭐 주당 순익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쉐어 프라이스랑 쉐어 프로핏이니까 어차피 그 뭐야 쉐어 나누기 딱 해버리면 어쨌든 순익분의 시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지금은 바이낸스랑 그 경쟁 업체라고 할수 있는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H 거래소 아시죠? 글로벌 글로벌 거래소 중에 H 거래소 H 거래소랑 O 거래소 음. 어딘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비교 기간은 19년도 2분기부터 어, 현재 2020년 1분기까지 그 비교 대상 시점으로 삼았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총 같은 경우는 원래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죠 그리고 시총은 각 분기 또는 어떤 이벤트마다 어, 소각량이 이제 공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 시총의 변화도를 분기마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어, 계속해서 다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그 H거래소는 H 어, 좀이 시총 감소폭이 좀 컸습니다 이때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어, 그 여기 보시면은 소각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때 원래는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의 20% 잖아요 수익의 분기, 순익의 20%를 소각하는 거고 H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20%예요 그리고 OKX는 어, 어 O 거래소는 30%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59밀리언이니까 어, 1억 5,900만 달러 규모의 그 H 토큰을 소각한 거예요 그, 그러면 은 저거 저때 매출 엄청났겠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때는 이벤트 때문에 그냥 그반짝 소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정치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각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소각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은순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소, 토큰 가격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각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h 거래서는좀 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까 그 이벤트성으로 반짝 소각한거 요거가 좀 반영이 된거다 어. 그리고 <웃음> 어쨌든 뭐 해당 소각 시점의 토큰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뭐분기마다딱 하는게 아니고 월마다 하는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해당 토큰 가격이랑 소각량을 환산해서 어, 전체적인 소각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각 금액에 따라서 어, 해당 거래소의 단기 순익을 역산한 겁니다 이제 똥 빠졌습니다 똥 빠졌어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익 바이낸스 보시면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 증가량 보면은 거의 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H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오차범위가 생겼었어요 여기에서 어 실질적으로 좀 뭔가 그 소각량이 튀는 그 이벤트가 있었어 가지고 어 이때 단기순익은 그 분기마다 어 수익이 증가나 증가하는 나증가 폭의 평균치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거래소는 어어 <웃음> 어 이렇게 보니까 참 거래소의 사이즈가 참 비교가 되죠 이거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죠? 네. 결국 이렇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PER을 환산해 본 결과 바이낸스가 1.6 정도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 0선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PER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H거래소는 4.7, 3.4, 2.6, 1점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점점 나, 낮아지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매출이 커지거나 아니면 은어 시총이 줄어들거나 근데 어 H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후자죠 시총이 좀 인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는좀 참고를 하셔라 반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 경우죠 그리고, 오, 거래소는, 활발을 맞지만, 음. 하지 않겠다 어, 소각에 따른 시청 감소분이 좀 일정했다. 네, 다른 뭐, H나 O 같은 음. 경우와 다르게, 막, 이벤트성으로 소각을 막, 막 때려붙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 일정하게, 그, 거래소 수익분의 뭐, 일정 규모를 소각했다. 계속. 그래서, 일정분 감소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추이가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어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119, 183, 194, 260.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네. 조건이었다 예. 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음. 이벤트성 소각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이렇게 일정 음. 수준이 아니고 확 뛰었어요 확대 그래서 좀저 APR 계산하는데 약간은 예. 약간은 오차 범위가 좀클 수밖에 없었다 어, 이런 점 그리고 어, 매출은 뭐 비교적 안정적이죠.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를 있는 추위고오 같은 경우에는 어그 소각 물량 규칙적이고 매출 규모는 규칙적인데 아무래도 그 토큰 가격이 어 토큰 가격 자체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 생겼다 보기 때문에 음. 저런 식으로 좀 PR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솔직히 바이낸스 투자 가치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좀 매력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PER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PER 분석 결과로서는 부유할 만하다. 어, 결국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기적금 붙듯이 이러한 투자 방식을 이제 코스트 해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코스트 해버리징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어, 평단가는그 최고 가와 최저가의 중간 정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저 방법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코스테버리징 어, 어, 저방법이 예,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매일 산다고 하면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매일 다다다다다다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평단이 결국에는 이쯤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단을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콩콩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평단가는 저게 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개념이 아니고 어평단가가 음. 낮춰지겠네요 이렇게 떨어지면 장기 주장 그래서 저거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시드가 충분하다 장, 음. 그 정기적으로 내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음. 아 B&B가 없어지지 않는 음. 한 그래서 저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BNB를 어, 접근하는데 가장 매일 만원씩 매일 2만원씩 이런 식으로 사면 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